포지션을 좀잘 갖춰줘야 됩니다. 룸의 장애망고 요운동의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한번 안쪽으로 달려들어 봤어요. 2대1. 어, 이거 그래도 지켜보거든요 지금 호날두 선수가. 네. 아, 방국으로 일단 한번좀 버티는데 일단 요명히 선수가 2대1 드리블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알리마지 쓰면서 틸 좁은 길에서 방금 신의 분노가 비칠 수호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막타로 또 불안하게 더 견제를 할수 있었고요. 지금 시폰이아가 빠졌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모두 조그 급한 마음에 이제 썼던 것같은데가 네. 하드 시폰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에 차고 그리고 후근건이 그 위쪽으로 깔립니다. 네, 일단 딜이 들어갔죠 네. 이거. 무 네. 악마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지금 고어 블리딩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유명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아 바드까지 처리 2킬 이러면 바드의 심포니아가 꽤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버틴 다음에 역전을 하기 위한 기세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바퀴를 다 돌려버렸어요. 3대0 상태라서. 네. 그라인드 체인 슥 긁어줬고. 여차하면 컨트롤도 되고 또1대1도또 물리거든요. 선수리 저런 무투와 1 좀 좋지 않아요 지금 훈서를 아까부터 좀 끊고 싶었을 텐데 자, 지금은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코 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데모닉 같은 경우 이제 이 생존기도 좋고 경쟁면역스킬이 많아서 피격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예, 예 아, 훈서 선수의 뭐 무빙 자체가 너무 좋았죠. 미순 선수도 어제 회전창 계속 날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덮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뒤로 빠졌죠. 신체 운 마리린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데. 아, 일단 요맹이 선수가 한번 좀 끊겼기 때문에 몬였을 때 미수 선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회복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 오히려 창술 창술 창술 아! 아 미수가 버티지 못하면서 갑니다. 네. 스포가 더 벌어져요. 두 타이밍에 이때 켄시온이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붙어서 네, 근데 바드 떳체 걷고 약간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상괴가 돼 있어요. 다 네, 캔시온, 잡혔고요. 켄시온한테 모든 거를 다 기대기에는 켄시온이 <웃음> 너무 부아등치만 커요. 10초 동안 기대치가 너무너무 지금. 이대로 6대 3. 아 추가 킬을 대본인 잡기도 아, 쉽지가 않습니다. 스텐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어, 서버너의 뭐 딜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생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딜러진을 묶는 척하면서 또 깊숙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바드 입장에서는 앞라인 자체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바드가 방시국을깔아줄때요 본인 생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피어 아, 결국 저렇게 경직 면역 계열도 많이 사라진 현장의 창술사가 많이 불릴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가거나 빠질 때. 광시국으로 네. 한번 버티는데, 다시 한 번. 아, 이러면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글쎄요. 본인 체력이 없어서. 약간 돌려서. 자, 야, 이렇게. 트고 본인이 그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본인이 어.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어. 본인 체력이 빠져있다 보니까 자어 이문 선수도 지금 위험이랑 지금은 무조건 아파요 워 블리딩 이게 이렇게 되면 최대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이속도 증가하고 모든 공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력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평정심 상태일 때는 그 사이클이 이제 안 돌아온다는 1 0 동안의 안정성은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아, 예. 아 이거 지금 뭐 박성기를 관리사도스의 심판 네 상대를 몰아놓고서 구석에 몰아놓고서 사용을 하면서 서로도 좀 요운동이 앞서 있습니다 아 정리도. 지금 이기 완전 구석인데 이거 빠질 곳이 미밖에 없어서 아니, 아래로 잘못 빠져서 이 피어스 송도 굉장히 신경 쓰이서 넘어뜨립니다 자, 창수사도 박성기까지 써가면서 네, 네 일단은 한번 킬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데모닝이 빠지는 순간이 일시적으로 딜 루즈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노려서 아, 이걸 또 어. 홀라가 봐줬어요 아. 이러면 또 시간 걸려요 역시 마왕동 호날두. 네, 기억 <웃음> 좋았습니다 네. 아이디어 어려운 선수들이 많아요. <웃음> 좀더 호날두 선수를 잡아보는 게 맛있어 보이긴 한데요바 마린 기절 그 다음에 파우르가 예 폭파. 뭐 이런 것들이 예 서머너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인데 캐셔 불렀어요. 아오. 그리고 케이비이옵션 자, 아 이각에서 좀 세게 사이드에서 살짝 풀리긴 했는데. 호날두는 워낙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 루메장인 방구 팀은 이 타이밍에 확실히 좀 키를 빼앗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냐 아직... 전반적으로 세 명의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요 오히려 불안한 건무메장이 많고 아땡장겨졌어요 땡겨! 데모 그래 아 콤보 쓰다가 일단 빠지죠 네이 피어스 송 깔아두기도 했고 뭐안 일어나면 맞아라 참솔사 이1 구도 이거 막아줘야 되는네그래도 그래도 자짜 동점까지 만들었어요 자 지금 싸우자라구 버티고 돼, 돼. 데모 닉을 잡으면 훈성 혼성 혼성 잡을 수있어 들어갔는데요. 네, 약간 좀 뭐랄까요? 모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서 아직도 안 잡혔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오히려 트로이 선수가 체력이 없고 3초, 2초, 1초. 순서 네, 로 버티고요. 끝까지 아 살아남습니다. 네, 데모닉이 이런 식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던 건뭐 팀원들의 케어 플러스 본인의 실력. 아, 그렇죠.